퍼즐 맞추기 어린이 친구들 안녕 우리는 지금부터 동물 퍼즐을 해볼 거야 지금부터 차례로 나오는 동물들 그림자가 어떤 건지 찾아보자 사자, 영어로는 라이언 사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괜찮 다시 찾아보자 정답이야!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사자는 영어로 라인, 알파벳 L로 시작하지 동물의 왕 사자 영어로는 봬요, 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볼까? 정답이야!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곰은 영어로 봬요, 알파벳 B로 시작하지! 곰을 좋아하는 곰! 악어, 영어로는 크 i 나요 악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괜찮아, 다시 찾아보자 정답이야!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악어는 영어로 크 i 나요 알파벳 C로 시작하지 길쭉한 입을 가지고 있는 악어 고릴라, 영어로는 그릴와 고릴라. 고릴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볼까? 정답이야!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고릴라는 영어로 그릴라 할파벳치로 시작하지 아주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고릴라 영어로는 타이거. 호랑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까? 정답이야.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호랑이는 영어로 타이거. 알파벳 T로 시작하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호랑이. 우와, 어린이 친구들이 동물 퍼즐을 모두 맞췄어 우리 다음에는 다른 동물 친구들로 퍼즐을 해보자 모두들 안녕, 안녕.